어, 겁나는 건 아니겠지. 어. And guide you. <웃음> 한국 온라인 게임을 이제 다시 하는 느낌? 야, 진짜 야, 이건 좀 심하다. 어, <웃음> 아! <웃음> 당신의 트리가드 용기병으로 대체되었다. 복장도 랜덤이야, 애들이. 심지어 NPC. 음? 뭔가 이상한. 어? 어? 어? 어? 아빠 <웃음> 사연. 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뭔가 잘못됐다. 야 여기는 정상이야. 어. n i n 오야 이건. 어, 섹시해졌는데? 오야. <웃음> 어, 스승님, <웃음> 스승님. 아니 스승님 여기 왜 있어? 어. 공간은가 나 이게지. 으. 으. 으 <웃음> <몸>. 아 씨. <웃음> hey, fuck you, man. 아, 잠깐만. 아니, 넌못 지나간다. 아니, 이러면은 아니, 어떻게 진행하라고. 아니, 키 아이 아니, 최소한 키 아이템은 랜덤으로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아, 정문으로 가라고. 모르겠네, <웃음> 진짜. 저저 <웃음>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웃음> <웃음> 뭐야 오야, 오야, 네, <웃음> 아, 야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야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야이야왜야 뭐 <웃음> 아, 아니 야 아니 희성 열세가 앞에 있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없어요 <웃음> 어? <웃음> 넌못 아, 지나 나와 나와 이걸 이렇게 방해를 한다고 <웃음> 아우 척척척 아, <웃음>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웃음> 아,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아 진짜? 아니 이건 진짜 좀 아니지 않냐? 한번 랜덤 돌렸으니까 그 신살과 다른 애 나오겠지. 뭐이 있... 어? 엄... 음, 이게 아닌데. 어? 얘는 그대로 돼? 음? 아니 거기서 모그님이? 네, 다행인 거는 그 모그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제발, 제발 끝내라. 여기서 끝내줘. 아! 또 너야? 롤에다 <웃음> 또 너니? 어 깜짝이야. 바로 이 페이지네, 심지어. 어, 엄... 음. <웃음> 아...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아, 진짜... 이딴 거나 주고 말이야. 야 진짜 저 소식적 우리나라 이제 온라인 게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해야 될것 같아 아 랜덤이니까 뭐야? 잠깐 검은 칼날이잖아 이거 아니 검은 칼날 여기 있는데 아니 난 그저 상인을 보려고 온것 뿐인데 목은니 단돈 2,000원 부족주머니까지 파네 야 여기 괜찮은데? 패자다 여기는 여기 오길 잘했네 이건 뭐야? 던전 열기 글려 뭐 던전 몇번 돌려 이게 도대체 뭔가요? 꼭 돌아야 되나 던전은? 아저 보라색 인데 저거 녹지도 <웃음> 못하잖아 이러면은 여기서 과연 나갈 수가 있을까? 화나네 진짜 아 여기는 씨 어? 형? <웃음> 어어어 아형아 <웃음> 어, 이거 없네. 우씨. 이거도 가 봐야 되냐? 어. 아, 미치겠네. 이거 찐 모근에. 나그정열 없는데. 괜찮을 거 같아, 진짜. 어, 시작됐다. 어, 우 씨. 왕의 자리를 저저로 떨어히다니이 자식 <웃음> 아 느낌 새롭네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웃음> 없어요 없었어요? <웃음>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웃음> Are you serious? 아 진짜 야 이건 야와 진짜 너무한다 이거 어디서 구하냐 아 되게 막막하네 슬슬 화상강이나 갈까 화상강갈 때가 된것 같기도 하고 야이씨 내려올줄 알았어 <웃음> 열쇠네나 이상한 거 주지 말고 신수탑? 신수탑 가는데 그것도 랜덤인 거 아니야 어 아씨 잡았는데 목을 잡았잖아 이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했건만 가자 로데일 지하로 지하로 가자 지하 가기 싫었는데 이씨 뭐야 너지하이 있기는 너무 좁지 않냐 여기? 너무 좁은 것 같은데? 아 환영 인사 장난 아니네 귀찮은 흉주는 없네요 그래도 귀여운 골레모를 드립니다 어. 어 이거 심지어 지이네 영체가 아니고? 아이고 아 힘들어 이씨. 내가 진짜 부절 하나 멜리나가 앉아가지고 어디까지 <웃음> 가는 거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웃음> 일단은 부절이 없어가지고 진행을 못했거든요 멜리나가 부절 자체를 안 주다 보니까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모든 상인을 찾아가서 방울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랜덤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방법은 이것뿐이다. 싹다 그냥 방울로 만들어 버리 그냥 깔끔하게 만들어 버리고 하는 거 이러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상인 죽임 방울 떨구냐고요? 아, 맞다. 씨 이것도 랜덤이지. 아, 그러네. 얘 떨궈도 떨궈도 랜덤이구나. 방울은 나올 것 같다고? 시험 삼아서 한번 방울로 안될것 같은데. 어, 뭐야? 방울관 주네. 이것조차 랜덤인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구만. 내 청자를 탓해라. 이렇게 돼버린 이상. 이렇게 돼버린 이상. 방울 거쳐? 아니 아직이야 아직 덜 모았어 아니 반지요? 아 싫어. 난 그것조차 가차를 놀리겠다. 난 그것조차 가차를 놀리겠습니다. 아니 부절이 없다고요. 부절이 없다고요 부절이. 인프머리 늑대데 이건 안 되나? 이걸로 안안 안 쳐주나? 아 진짜 내가 진짜 부절 부절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이건 전부 다 랜덤모드 때문이다. 내 칼에 피를 묻히게 하다니. 이상한 거 팔고 있어. 엘덴닝 대신 가차게임을 하게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야 한국 온라인 게임을 이제 다시 하는 느낌? 근데 중요한 거는 기존에 어떤 이제 랜덤 박스보다 확률은 좀 은근 높다는 거, 그나마 나한테 좀 이득은 준다는 거 상인들을 더더 없애야 되나 아 선생님 제발 아 이거 진짜 좋은 곡 껌인데 밑에 쪽이요 어 그러네 감사합니다 알겠어, 알겠어. <웃음> 나 완전 잊고 있었어 아 아래도 상인 이지림 그레이브 숲이요 아 감사합니다 거기도 잊고있었어 잊고 독재장부에 방금 팔아넘기는거 같네 <웃음> 비오보소야 진짜 야 이건 좀 심하다 어아 <웃음> 아, 아, 내 이럴 줄 알았어. 나오긴 했네. 나온다는 맞아. 근데 내가 못 먹음. <웃음> 이걸 이렇게 된다고? 진짜 너무하네. 아, 그만 좀 달라고. 와, 씨. 세상에, 진짜. Later. 야 가자. 안 나온다. 죽어라 안 나온다 진짜. 어디였냐? 이쪽이었나?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나는 운이 없기 때문에 피지컬로앵간은건다 해결은 하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다고. 여러분 신은 공평합니다. 저한테 어느 정도 1인분 이상은 할수 있는 손은 주었지만은 운은 뺏어갔어 머리에서 김 난다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머리에 뿔났어. 어왜안 되지? 진짜 느리겠다. 이 정도면은. 오오오아하 오! <웃음> 드디어 이들로 엔딩까지 간다. 저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다시 회차를 돌 텐데 멜리나 볼 때마다 이제 육 이제 육두문자가 욕이 나오지 않을까. 나 컨트롤로 이제 이제 실현을 벗어나기가 싫습니다. 나도 이제 좀 남들과 똑같이 문발로 좀 진행을 하고 싶다고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이제 실력으로 하고 싶지가 않다고 <웃음> 나 너무 지쳤어 진짜 그립, <웃음> 그립따라기보다는 그게 의무지 이제 왜 싫어? 아, 아빠는 갈게 그럼 망자는 여기서 살아 그러면 <웃음> 망자는 여기서 살아 나저몇 시간 동안 고통받았죠? 야 그럼 한 4시간 동안 계속 엎지락뒤지락 한 거예요? 그 부절 하나가 안 나와서 죽일 놈의 새끼들 아닙니까 이거 어제부터? 아 어찌 보면 어제부터지 부절이 안 나오니까 일단 다른 데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내가 어? 아니 부북인가왜 여기서 <웃음> 아니 에? <웃음> 네? 뭐야 이거 아니 잠깐만 아, 아. <웃음> 뱀검이 효과 없다고요? 그럼 그거 필드 필드 그건가? 아 보스방 트리거에요? 미쳤네 나 진짜 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야. 아 머리 아프네 <웃음> 뭐야 치지도 못해 이거 아 설마 이거 대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아니, 너무하지 않냐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유다이를 봐야 나갈 수 있는 거 신이 약골이고 아씨, 가볼 상자에게 쬐금좀 그래요. 이걸 리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뭐 깨라고 만든 거야? 아, 아니야. 이 페이지 있어. 그렇지. 뭐 또? 아선 넘네 진짜. 뭐야? 거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뭔데 이거? 아 왜? 거대한 눈에 하나라서 나두 개야. 뭐야 이건 또? far <목소리도> as you m a 파이타 와있나 설마? 아, 그건 아, 니구나어음야 <웃음> 솔직히 너가 부절을 그냥 그대로 줬으면 내가 어? 그러니까 일반 엔딩 봤어 임마 아 <웃음> 어, 되게 누굴 탓하네 지금 탓할 걸 탓해야지 씨. <웃음> 그런 거 없네 <웃음>